아니 얘가 지금 화라는 유튜브 나하고 잠만 찾아고 있는 거야? <웃음> 이거 좀안 되겠네. 야, 야 일어나봐. 어안 일어나? 아 10분만 더 잘래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야 이나만 찾습니다. 자, 아, 보세요. 올라오자마자만 찾아보니네, 이걸. 보이세 저기, 저기. 보이세요? 저기. 서 있는 저우라마저 나무를. 부다 올라가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, 제가. 자 먼저 이렇게 서있는 나무 어떻게 쉽게 작업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겨울 철입때꼭 필요한 네가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수품이죠 이거 없으면 그냥 손가락 날아가 버립니다 잘못하다가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장갑은 꼭 필수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필수템 이 바로 영롱한 차트 보이십니까 저와 채집을 몇번 고작 몇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날이 다 나갔어요 와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길래 이렇게 날이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저처럼 많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도끼 하나 쯤 구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패고 그리고 나무를 깨는데 이 손도끼만 한게 없습니다 너무 큰 도끼는 힘들어서 들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겨울 채집 톱살을 잡으시려면 꼭 필요한 건데요 바로 팝 이 삽이 있어요 여러분들 숲살을 잡으시려면 땅을 파야돼요 땅을 파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같은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숲살을 잡을거기 때문에 삽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닭땡소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이에요 통 여러분들이 이제 채집물을 담을 수 있는 통 이런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채집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이걸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흥을 너무 멀리 버리지 마세요 멀리 버리시면 나중에 이게 복토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끝까지 버렸다가 이게 다시 퍼와서 여기까지 다시 넣는게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시 빨리 빨리 제가 파 볼게요 이제 바 아, 여기 앞쪽에다열어볼요 여러분 너무갈 각입니다 자, 빨리 넘어트려 볼게요 그럼 아 그리고 여기 또팁 나무를 넘기거나 이제 푸실 때는 하, 주변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. 아니 사람들이 있다가 이거 나무 맞잖아요. 깜빡했네요, 여러분. I I 꼭 조심하셔야 돼요, 여러분. 나무 뒤에 이거 있는 줄 없죠? 없는 데로 왔어, 제가 일부 우와, 부터좀 나오겠는데요? 뭔가 좀, 오, 세 턴도 있나것 같아, 세 턴도. 여러분들, 유충이 나왔어요. 이기 보시면, 오, 여기도 있어, 여기도 보여, 유충이. 와, 진짜 많다, 유충이. 야, 바로 톱사슴벌레 유충입니다, 여러분. 형충이 좀 나와야 되는데, 일단 빠르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여 여기 성충이 들어있어요 와톱사슴벌리성충스 수컷입니다 이렇게 우라만터가 지고 있고 붉은 빛을 갖고 있죠 와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보니까 꽤나 대형 개체인데요 하,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 나왔어요 위쪽. 와 여기 유충 빵댕이 보이죠? 유충 빵댕이 자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슥슥와와 와, 토실토실한 유충입니다아 좋다 좋아 자 여러분 유충또 나왔어요 와 유춤 진짜 질리게 나오네요 아3밀년서로 채집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어. 여러분 오늘 채집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오늘의 시진물 일단 간단하게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왔고요 나무 꼽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렸어요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나무 꼽는데 근데. 자 이렇게 톱선 벌레 유충들이 좀 잡혔고요 그리고 성충 수컷 이렇게 금직한 수컷 한 마리까지 나와줬습니다 수컷 나왔으니까 만족하긴 해요 뭐안 것들이 지몇 마리 있기 때문에 이제 페어링 시켜서 살란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